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 동북공정 6대 쟁점 첫째 중국측 고구려는 중국땅에 세워졌다. 고구려가 탄생한 지역은 기원전 3세기 모두 연나라의 영역이었고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뒤에는 진나라에 속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현도군을 설치했는데 이때 고구려는 현도군의한 현이었다. 주몽이 고구려로 오부를 통일하고 나라를 세운 것도현도군의 영토였다. 한국측 영토 패권주의 일본이다. 고조선, 부여, 예맥 등 고구려에 선행하는 역사는 명백한 우리 역사이다. 한사군의 실체와 성격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다. 실상은 고조선과 한나라의 변경에서 있었던 국경 분쟁일 뿐이며 현도군은 광역의 식민지 군현으로 기능했다기보다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창구에 지나지 않았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발원하였다 2. 중국 측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주몽의 건국 이전에 고구려 현은 이미 한의 현도군에 속했다. 동한 180년 동안 고구려는 모두 동안 왕조의 신하였다. 220년부터 426년까지 고구려는 중국 중앙정권의 신하로 예속되어 고구려 후 고려왕 정동대장군 등의 관직을 받았다. 남북조 시기에는 북제, 북위, 북제 및 남조의 각 정권의 공물를 바쳤다. 그래서 고구려는 시종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한국 측 명백한 독재국가였다. 고구려 건국 초기에는 조공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조공이 많았는데 이는 고구려가 조공과 책봉을 외교적 목적에서 활용했다는 의미다. 조공만으로 지방정부라고 규정한다면 당시 신라, 베트남, 일본 등도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인가? 고구려가 영락, 연가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도 중원의 조공국이 아니라 중원 왕조에 대응하는 독자적 국가였음을 말해준다. 3. 중국 측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사의 한민족이다. 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의 후예들 가운데 일부는 중원, 돌궐 발해 등으로 들어가 모두 중국의 한종족에 융화되었다. 대동강 이남의 일부 고구려인들만 신라로 넘어갔다. 오늘날 한민족의 선조는 주로 고대 사만 곧 신라인이고 조선반도로 옮겨간 중국의 각 종족도 상당수 섞여 있다. 고구려의 후예는 극소수이다. 한국 집.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고대 중국은 자기네 민족만 중화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동이, 서이, 남만, 북쪽 등 오랑캐로 단정했다. 이는 각종 사료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와서 고구려가 중국 민족이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주장은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주장이다. 4. 중국 측수단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의 전쟁이었다. 고구려가 자리했던 곳은 천년간 중국 한족이 지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수당이 고구려를 친 것은 중국 국내 민족 간의 전쟁이었다. 고조선, 위씨조선 낙랑으로 바뀐 것도 모두 한족이기 때문에 같은 국내 민족 내부의 통일 전쟁이며 고구려가 낙랑군을 차지한 것도 중국 내에서 전개된 다른 민족 간의 침범이기 때문이다. 한국, 즉 동아시아의 세계대전이었다. 수당 전쟁은 고구려만 참여한 게 아니었다. 백제, 신라, 왜 등이 모두 참여한 동아시아의 세계대전의 성격이 짙었다. 더구나 수나라와의 전쟁은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이었다. 세계 어느 지방정권이 중앙정권에 대해 그처럼 대규모의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말인가. 고구려가 자리했던 것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강력이다. 5. 중국 측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왕건은 신라정군이었고 신라를 멸한 다음 후고려를 건립했다. 왕건은 신라 김씨의 통으로 고구려 고씨의 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왕씨 고려는 대동강 이남만 차지했고 수도 개성은 신라의 옛 땅이지 고구려의 옛 땅이 아니다. 따라서 왕씨 고려는 오늘날 한민족의 선조가 건립한 것이지만 고구려는 중국 역사로서 오늘날 중국 각 민족의 선조가 세운 것이다. 한국 측 명백한 고구려 개성국이었다. 왕건은 고구려를 개성하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다. 이것은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명백한 역사 인식의 산물이었다. 고려는 또한 고구려의 옛 땅인 압록강까지 진격해갔다.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송나라 대의 송사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사까지 부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6. 중국 측 한반도 북부지역도 중국의 역사다. 한반도가 오늘날 한민족의 거주지지가는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5세기의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것을 놓고 조선이라는 국가가 생겼다고 봐서는 안 된다. 15세기 이후에 이씨 조선과 기 c 조선, 위 c 조선 등은 모두 조선이라고 불렀으나 민족 구성과 국가 귀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모서는안 된다. 이스 조선은 오늘날 한민족이 세운 조선으로 한국 역사에 속하고 기씨 조선과 위씨 조선은 한족을 선조로 한옛 조선으로 중국 역사에 속한다. 한국 즉, 결코 중국 역사가 될수 없다. 한반도 만주대륙을 하나의 구획으로 했던 한민족의 역사무대가 한반도로 좁혀진 것은 고려 이후이며 한반도 유사일에 변함없이 한민족의 터전이었다. 북한 지역이 중국 역사에 귀속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정도를 넘어서는 억지이다. 엄밀히 말하면 역사,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의 범위는 만리장성 이남일뿐이다. 현재의 중국 국경선 자체가 만주족의 정복왕조인 청나라가 개척한 것으로 만주족의 역사 또한 한족 중심의 중국사에 편입될 수 없다.